재미 있어 어? 보입니다 알팩터군요. 네. 지난주 AMX 잘봤습니다 아, a m x 는 아, 리 났다. 아, 어, 제스 잡는거지? 내가 이걸 다 예상했다고요 에이. 사실 하이엔트라고 할만한 분이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완전히 초고가 제품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저는 입문용, 입문용으로만 맞췄습니다 <웃음> 선생님 진짜 양심 있으십니까? <웃음> 여에서 아까 전에 여기 채팅에 그 60만 원짜리 장비 말씀하신 분이 실제 카레이서시래요. 카레이서는 60만 원짜리 쓰고 우리 게임에도 네. 게이머들은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쓰죠. <웃음> <웃음> 모션을 안 쓰고서는 저는 재미가 <웃음> 없어 안해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저는 이제 모션 안 쓰면 멀미 나거든요. 40% 아아아 오.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 뭔지는 뭔.. 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저, 저 뭐예요? 차? 그... 에스터마틴 볼칸 후륜 차량 아, 후륜으로... <웃음> 후륜으로 못 가지, 이거! 파이팅 우와! 아, 근데... 뭐지? 손상 키신 거 감안하면은 어, 상당히 힘들겠네요? 잠깐만, 아, 지금 네. 볼칸에 손차까지 키셨어요? 저, 예저 네. 손상 오, 했는데 손... 이제 비포장 오니까 차가 컨트롤이 안돼 섬도분이 빨리 끝내주시는게 <웃음> 도움이 되는 걸수 있습니다 맞아요 누라고 니비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웃음> 저 지금 약간 <웃음> 뭐죠? 머드로너 약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이게 온로드에요 으아 어어 편안하구만 아 근데 다시 오프로드 입성이십니다 그러네요 <웃음> 정말 잠깐한한 한 3초 행복했다. <웃음> 진짜. 이게 <웃음> 이제 온로도어 아니네, 온로도네여기서온요 괜찮아지겠다 이또 오프로드. 어, 다시 오프로드. 아. <웃음> 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습니다어요 회장님저 여기서 더 타면은 큰일 나요, 진짜. 죽어요. <웃음>